도라크로니, 도라니 더블리 로즈입니다. 아직까지 물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공중 습도로만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치치코코 숨바꿈질 하고 있는 너블리로즈 합식밭이랍니다 뭘로 합식이에요? 오. 2019년도에 합식해 놓은건데요. 아직까지 잘 있습니다. 물을 좀 줘야 하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또 습도도 90%가 넘고 너무 덥습니다. 3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사역이좀 아,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좀찾아보려고요 그래도 이쁘죠? 이거는 바이솔 합식해놓은 건데요. 물을 지금 한번도 못줬어요 공중은 습도로만 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도 못내놓습니다 개인 물품 못내놓기 해서 밖에 내놓으려고 있는데 못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창문가에다 놔두고 있어요 아 예. 원로가 물이 많이 빠졌지만 물은 불생이랍니다. 저번는 물이 안 들었어요. 지금 LED등도 다 꺼낸 상태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열기도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꺼낸 상태입니다. 뭘로 선생님 니다 요거는 맥도가리 합식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파랗게 됐어요. 지금 LED등도 닦은 상태라서 더 그렇죠. 그래도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을에 이뻐지기를 기다려야죠. 요거는 아니고요, 다른 거에. 요거는 지금 튼튼하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꽃대인지 옆에 애기인지 꽃대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또 여기 옆에 하나는 피치스 크림인지 여기 있어요. 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 탔어요. 그래서 들여놓은 거고요. 조그만 얘네들은 입장이 얇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도 타고 또 이렇게 하얗도 었잖아요 가을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요. <웃음> 요 체르니, 체르니도 이제 무리들 들어야 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을 기다려야죠 그래도 끝에는 약간 빨갛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하트